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론 제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영서의 선화증권법 강좌 유튜브에 이 강의는 어,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화증권론 제2장 의의에 어,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이 의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성질은 크게 기준을 4 개로 가지고 있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권리의 발생 및 내용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과 권리의 행사 및 방법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가 권리의 발생 및 내용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이고 두 번째는 권리의 행사 방법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 세번째는 권리의 처분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 네번째는 선화증권의 효력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적 성질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여기 그 앞에 두 가지 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증권상의 권리의 발생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는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문헌증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권리의 행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권리의 처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도증권성과 처분증권성, 지시증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사라증권의 효력을 기준으로 볼 때는 채권증권성과 유통증권성, 면책증권성을 그 효력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효력들을 음, 효력과 이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선화증권과 관련된 각종 어, 분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성질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을 전통적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거래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선화증권에 의선권 대한 해석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발생 및 내용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인증권성인데요. 요인증권성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선화증권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인데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의 발생이 증권 발행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증권을 요인증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성질을 무인증권성이라고 하는데 우음수표와 대표적인 무인증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선화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운송계약이 유효하고 유효한 운송계약에 따라서 운송물을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수령을 해서 선적했다는 사실이 유효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라증권이 발행된다면 이 증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요인증권사입니다. 어, 이에 반대되는 무인증권이라는 것은 음수표를 대표적으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수표의 경우에도 매매 대금의 지급이라든지 뭐 채권담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 발행의 원인행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원인행위가 단절돼서 원인행위가 무효가되더라도음수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음수표 행위 자체의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원인관계와 연결을 시켜서 요인증권으로 봐버리면음수표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음수표 자체로서의 하나의 그 증권화가 되고 이것을 재산적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인증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대개 무인증권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 선화증권이나 화물상환증권경우 전제가 된 것이 화물 운송 계약과 화물을 수령 선적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요인증권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어,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끼리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용인증권성과 유가증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성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어, 조율을 해서 그 분쟁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당사자들의 어, 이해관계를 조정해줄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수있냐 하는 것이 선화증권의 해석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요인증권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증권 발행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전제요건으로 해서 어, 발행되는 증권이 요인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선화증권은 왜요인증권을 해상운송에 의거하여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고 나서 선하증권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요인증권이다. 말씀드린 대로 운송물 수령, 운송계약의 근거하고 또 운송계약에 따라서 운송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운송인이 수령하고 나서 교부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하증권이 사전에 발행된 후에 선하증권을 운송물을 선측에 인도하지 못하여 선적이 되지 아니하였던 운송계약은 해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명시된 권리, 어, 즉 운송물 인도청구권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운송물 인도청구권인데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았으니까 운송물 인도청구가 있을 때 운송물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하면 화물상환증이나선하증권 같은 경우는 무인증권을 해버리면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요인증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이러한 성질을 고전되고 미해서 요인증권성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어, 무효가 된 선화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을 제시하여도 운송물인도가될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화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속하고 안전한 해상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고전적인 요인증권서 대신에 선화증권의 요인증권서는 증권 발행인, 발행의 인발행 원인인 법률관계 즉 운송계약이 증권에 명기되어 있음에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관계서입니다. 그래서 원인관계와 실질적 관련이 불필요하다는 설이 무사한데요. 그래서 선화증권이 안면 약관의 첫머리에 수령 또는 선적으로 인사유 두고 운송인은 현실적으로 운송으로 수령하여 선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선화증권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옹유 말의 개석입니다 그러니까 완벽, 완전한 요인증권성을 주장하면 이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증권을 발행했을 때송화인과 운송인이라는 이런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운송 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고 운송물을 선적하지, 수령하거나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이 발행됐다면 이것은 원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선하증권을무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선하증권은 일단 유가증권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증권이 제3자에게 유통이 된 이후에 제3자의 경우에 불축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화물을,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점에서, 어, 운송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 증권에 나타나 있기만 하면은, 어, 이 증권은 결국 제3자의 입장에서는, 사라증 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률 관계입습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인증권과 무인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인증권은 증권상의 권리가 그것을 발행하기에 이른 무인인 법률관계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증권이라고 했습니다.반면 무인증권은 불요인증권 또는 추상적 증권이라고 합니다.증권의 권리가 증권상의 권리가 그것을 발행하기에 이른 무인인 법률관계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입니다.대표적인 무인증권이 요금과 수표입니다.즉 증권상의 권리는 증권의 발행 등의 증권적 행위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원인이 된 매매나 소비대차 등의 법률 관계와는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에는 원인관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그 권리는 원인관계인 법률 행위가 무료 또는 취소되어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당사자가 및 악의의 취득자에 대한 인적 계변 사유가 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증권을 무인증권으로 하는 주된 목적은 증권의 기재만을 신뢰하여 증권을 양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을 촉진함이 있습니다. 즉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무인증권이 되는 것이 가장 음, 완벽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식증권의 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증권에 기재하여 야할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어, 선화증권은 유통될 것을 전제로 작성, 발행되는 증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수하는 제3자가 증권상의 기재만으로 그 운송물을 특정하고 운송계약의 주 내용을 살펴서 알수 있는 정도로 일정한 사항이 증권자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 사항은 무인증권인 음수표와 같이 엄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소적 기재 사항이 아니면 이중 어느 것이 빠져 있어도 선하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하증권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장 큰 특징이 유가증권인데, 결국 요인증권성하 사이 에 약간 충돌은 있지만, 어쨌든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증권만 보고, 어, 증권을 거래해가지고, 이 증권만 가지고 갔을 때, 운송물을 인도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화증권을 아무런, 아무런 그 요식이 없다고 하면 아무 종이를 한장 찢어져가지고, 선화증권, 여기다 뭐, 컨테이너, 어, 100개를 주시오 이렇게 하면 효력이 발생되냐. 그건 안 되거든요. 제3자는, 실제로 원인 관계인 요인행이 운송 계약과, 그 다음에 운송물을 수령, 그,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줬다는 거, 인도해주고 운송인이 이것을 수령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선하증권이라는 문서만 보고, 아, 그, 여기에 담겨있는 운송물 인도청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선화증권에 요러 요로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어야 증권으로 볼수 있다는 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정 기재 사항도 상법이나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또는 노텔당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24년 헤이그 규칙과 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이두 규칙은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요. 기재 사항은 운송물의 표시, 수량 무게 및 외관상 상 양호한 상태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있기 때문에 요식증권이지만 음수표 등을 완전유가증권에 비해서 그기재상이 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여기서 이렇게 운송물의 표시 수량, 무게 및 외관상 양호한 상태만을 어,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 화물 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운송물을 실제로 실느은안실다그 다음 실려는 운송물의, 운송물이, 어, 인도할 때, 인도해주는 그 목적지에서 인도해줬을 때이운송물하 동의를 한 물건이냐, 그 다음 수량이 맞느냐, 무게, 그 다음 외관 상태를 봤을 때 운송하다가, 어, 파손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쟁이 직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외유통승과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서류만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선화중권에 운송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이 되면 뭐 어, 확인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근데이 기재사항이 이제 그 상세하진 않죠. 그래서 어 선화중권 기재사항에 대해서 그럼 전세계 법이나 규칙이 모두 뭐 통일되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비해서 함부르크 규칙이 상세하고 있고 그 다음은 우리 상법이다.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 상법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어, 좀 전에 말씀드린 요런 그 아주 간략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별 문제 없느냐. 결국 선화증권은 용인증권이면서 유가증권성은 이 사이에서 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화증권에 실려있는 이런 운송물을 인도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 확인만 가능하면 증권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 선화증권의 요식증권성은 아주 엄격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것은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고 그 선화증권의 성질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록을 보니까 이 부분은 유효하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화정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상법의 입장에서 각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제3조 3항에서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은 물건을 수령한 후 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특히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선화정권을 송화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특히 다음 사항을 기재이라고 해서, 다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선화증권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 A. 물건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기호로서, 물건의 선적 개시 전에 송하인이 성명으로 등장한다. 이 기호는 포장하지 않은 물건 위에, 또는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 위에 통상 항의 종료 시까지 판독할 수 있도록 스탬프를 찍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명료하게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B에서는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포장 또는 개품의 개수, 어, 용접 또는 중량, 세 번째 C, 물건의 외관 상태입니다. 다만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은 위의 기호, 개수, 용접 또는 중량이 실제로 자기가 수령한 물건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냐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또는 어, 뭐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다음, 함부르크 규칙 제 15조 1항에서는 선나증권에는 무엇보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 a. 송하인이 제출한 물건의 일반적인 성질, 물건의 식별에 필요한 주요기호 위험물의 경우에는 그 위험물에 관한 명시적 기재, 짐작 권는개품의수및 물건의 중량 또는 소량 b. 물건의 외관상태 c. 운송물의 명칭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d. 송하인의 명칭 e. 송화인이 수화인을 지정한 때, 수화인의 명칭 F. 해상 운송 계약상의 선적항 및 선적항에서 물건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날 G. 어, 해상 운송 계약상의 양육항 H. 한통 이상의 선화증권이 발행된다는 그원본은수 어, I. 선화증권의 발행지 J.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K. 수화인이 지급할 범위의 운임 또는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한다는 뜻의 표시 어, L. 제23조 3항과 관련된 물 어, M. 카판제 운송이 가능할 경우에 그 뜻어입니다 N. 양육항에서 물건의 인도일 또는 인도기간이 당사자간에 합의된 때는 그 인도일 또는 기간 어, 제6조 사항에 따라 고액책임함득이 합의된 경우는그 책임함득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상법 853조 1항에서는 선박의 명칭, 국적번수 송하인이 서면으로 등장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류의 개수와 기계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성명상황 5. 수화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황 6. 선적항, 양육항 8. 운민 9. 발행지와 그발행연월일 10. 수호통의사라증권을 발행한다는 그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사망 문성의 주된, 주된 영업소 소재진이 이것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식증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증권에 기재할 사항과 기타 방식이 법률상 정화해져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재사항 등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요, 불요식증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유가증권은 유통을 사명으로 하는 것으로서그 권리관계가 증권상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요식증권입니다.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참고증권산화증권 등에 여기 속하는데요. 어음수표와 같이 법정기재상의 하나가 결하여도 증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무인증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렇습니다 화물상환증도 있던 것과 같이 요소적 기재상 이외의 법정상의 결하여도 증권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로는 그 무인증권인 어음수표와 같은 것이 요식증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문헌증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선하증권의 증권에 의해서 행사하려는 고하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헌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과증권입니다 당사자는 증권에 의하지 않냐는 입증방법으로서 증권 문헌의 의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상법 어, 8 5 4조에서는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부를 어, 개품 운송이 계약때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니다 제1항의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유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1924년 헤이그 규칙, 68년 헤이그 비스비 칙 제3조 사항의 수령의 추정적 증거력과 선의의의 취득자에 대한 반증의 금지를 이상법에서 채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언증권이란 것은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 문언만에만 의해서 정해지는 국가증권입니다. 음수표 화물상환증, 세라증권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문언증권의 선입취득자는 그 기재의 문언에 따라서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의무자는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증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취득자에 대한 관계성은 생기고 직접 당사자 및 악의 제3취득자에 대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언증권은 어, 형식권적 적형식 육가증권, 공신적 육가증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상 형식만 보고 효력이 그대로 발생됩니다. 형식권적 육가증권, 증권은 믿는다. 공신적 육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증권상의 권리 내용이 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실질 권력 유가증권에 관대되는 경우입니다이실질 권력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증권에 어, 그 기재된 요인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어, 무인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요, 요인증권성하고 무인증권성 사이에서 어, 충돌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권리 행사 방법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입니다. 먼저 제시증권성입니다. 어, 제시증권이란 것은 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증권을 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증권입니다. 어, 수하인은 무언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운송물의 정당한 취득권자인 입증해도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즉선하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발행자인 채무자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여야하고 선화증권은 제시증권입니다.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하지 않고 화물인도 을 받아가는, 수령해가는 것이 보증도인데요. 이 보증도의 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해운실무에서는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고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을 때 수화인은 어, 자기거래은행에서 발행된 화물선치보증장, 즉 레트오브개런티를 사용해서 무선화증권 인도를 상관인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화증권 인도라면 선화증권 제시하지 않고 없으니까요. 안고 이제 화물을 받아가는 경우인데, 이 보증도는 판례에 의해서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나중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보증은행과 수화인에게 부상권을 행사하거나 어, 현금 공탁이 있으면 그 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증도를 팔려서 적법하다고 했는 것은 사실은 그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적법이라는거니다왜 이렇게 판결을 했을까요? 이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상환해서 운송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 무선화증권 상태로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했는데 유효하다고 했는 것은 대상 운송에서의 어떤 그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선박은 패스트쉽스 브라블로운다고 해서 배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운송물이 도착해 있는 이상은 어, 운송인 입장에서도 운송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데 따른 위험부담이라든지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수화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무효업자이다 보니까 어, 도착했던데 물건을 빨리 되팔아가지고 어, 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상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줄수 있는 방, 방법은 화물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화물을 인도해 주고 났는데 만약에 설아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은그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설아증권을 상환하지 않고 운송으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설아증권 소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뭐 채무불무 채무 불행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그,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충당하고, 어, 어, 보증도의 관행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어, 우리가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사실은, 원래, 사라진권 소진에 대해서는, 그사라진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해주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지만은, 전체적인 거래 관계에서 봤을 때, 손해배상이 보장될 수 있는 화물선지 보증장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은행이 연대보증을 해는 화물선지 보증장을 받고, 어, 이와 같은 보증도를 해준다면, 어, 실질적인 피해는 최소화시키면서, 거래는 원활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또, 팔레를, 팔레에서 보증도를 상관행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증도는 탈법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시증권이라는 것은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 증권 소진이 의무자에게 그 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어, 제시함을 요구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어,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선택 무기명증권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어, 제시증권은 동시에 상환증권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제시했는데,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시 운송물을 찾으러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환이나 맞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운송물과 사라진 권을 교환하는 이런 형태의 증권입니다. 제시 증권에 있어서는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소지이 증권을 제시하여 이행 청구하기까지는 증권상의 의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증권의 제시는 청구의 요건이고 제시 없는 증권이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보증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불이행 또는 어떤 하자 때문에 상대방에게 끼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보증장을 의미합니다 보증도에서 말하는 보증장은 수입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수입항에 도착하였는데 선적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때 수입자가 선화증권과 상환함 없시 화물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은행이 면제보증한 LG, 네트워크 갤런티를 운송인에 제출하는 데 이때 의 LG를 말합니다. 다음은 항변권이라는 것은 상임계약의 당사자일당이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하기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 에행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거부할 수 있겠죠. 다음은 상환증권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의 변제를 할 필요가 없는 증권을 상환증권이라고 합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우송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시증권은 동시에 상환증권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인도 청구에 선화증권의 제시가 효력 발생한 요건입니다 제시한 선화증권의 문헌에 하자가 없으면 선화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게 합니다자교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키고 운송물을 찾아간 이후에 다시 선화증권을 가져가면 또 운송물을 인도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짐권을 제시하면 확인해보고, 이 사라짐권이 원본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사라짐권을 회수를 지키고 운송물을 인도해주는 이것을 상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환증권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운송인이 사라짐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경우에, 후일 사라짐권의 정당한 소유는 다시,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다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때 반드시 선화증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만일 인도가 불가능한 때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선화증권의상환증권성은 운송인이 이중 변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그 본질을 채무이행과 관련한 동시행의 항변권과 같은 일종의 항변권으로 보니다 자 이번 시간 일곱 번째 제7강 강의에서 예를 들면 선하증권의 권리행사를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에 대해 해당되는 성, 설명 두가지를 고르시고 왔습니다. 첫째, 증권이 정당한 소진에게 증권을 인도하면 그 인도는 증권에 기재한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인도증권서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증권에 지정된 사람 또는 그 지정된 사람이 다시 증권에 어, 지정한 사람을 선하증권에 나타낸 나타낸 권리의 정당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지시증권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권상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함 있어서 그 증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가증권이다 이거는 이제 그 무연증권성을 얘기한다고 봐야겠죠. 어. 그다음 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행사하면은 증권 채무자에게 증권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증권이다. 이건 제시증권성이다. 그다음 증권과 상환하지 않는 채무의 변질을 할 필요가 없는 증권이다. 어 이게 상환증권성인데이런네 번째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이 권리행사를 기준으로 본 법적성들이 대단히 다라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선화증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상으로 일곱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